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이거는 오메가 네트워크 라고 하는 또 신규 채굴 앱 인데요 이게 일단은 현재 그 어,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시간당 0.14 4개 정도씩이 어, 채굴이 되고 있고요 요게 얘네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지지를 어, 한다 라고 하면서 어, 일단 이렇게 홍보가 됐던 코인입니다 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서 일단 최고를 일단 해보고 있는데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도 여기에 홈페이지만 있고요그 다음에 백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서가 15일날에 오늘 이제 공개된다 라고 해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백서가 나와서 이제 좀 내용을 한번 짚어 봅니다 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만 회 정도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구요. 여기 웹사이트를 이제 클릭을 하면, 어,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디서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어, 파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이렇게 좀 UI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스캠 디바이저를 분석해보면 37점으로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정도 단기간에 들어오면 보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또 주황불로 들어와 있냐면 얘네들이 등록을 한 시점은 어, 2개월도 채 되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트래픽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컴패니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 그 서버는 us 서버 미국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만료가 되는 시점은 2032년 9월 26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트위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달에 이그 채굴 앱이 그 소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트위터도 역, 이때쯤에 가입을 했는데 어, 벌써 팔로우 수가 4.5만 명이나 팔로우 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 상당히 단기간에 한달 만에 이 정도로 어,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가 있는 거죠 그 관심도가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의 scp 시스템 역할을 한다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를 끌어냈다 라고 보여지죠 어, 일종의 하나의 뭐 전략적인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안에 오늘 이제 드디어 백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이제, 쭉, 이렇게, 한 21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 상당히, 그, 이게, 그,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있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번거롭긴 합니다. 자, 우선, 어, 첫 화면부터 일단 좀 보죠. 이 오메가 네트워크를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어, 가장, 제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 네트워크는, 어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얘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진정한 대체 코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얘네들의 목표는 오메가 네트워크는 골드 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를 또 지지하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코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있습니다어뭐 시중가는 다이아몬드가 더 그 이제 시세로서는 비싸고 희소성의 가치로는 골드가 더 희소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파의 가치를 좀더 우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그 SCP 시스템의 어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누구나가 쉽게 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의 이제 그런 시스템 구조나 이런 거는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한데 네트워크의 역할론적으로 보면 리플과 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 이제 보면 금융기관이나 또는 이제 그 국가 간의 송금에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그어 여기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런 송금에 필요한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비용적인 부분을 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아리송하죠 그리고 이제 어또 이제 여기 보면 또리 케와 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 KYC는 누구에게 강요를 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KYC에 대해서 좀이 세부적으로 쭉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KYC를 성공을 하고 나서, 어, 나게 되면은, 어, 이제 메인넷 원래 지갑으로 이제 즉시 어, 전송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여기 해석상으로 좀 보면요. 어, 일단 메인넷 지갑을 성공은 해주는데, 어, 이, 여기에 5%씩을, 10%는 일단 그냥 이제 와 통과하고 나서 10% 정도는 일단은 전송을 해주고, 나머지 90%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5%씩을 매월, 어,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군요. 5%씩을 이제 케와를 성공을 하게 되면, 5%씩이 이제, 케와시 하기 이전까지 채굴한 양을 가지고 전송을 매월 5%씩 해주고, 그 다음에 18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나머지 10%에 대해서 이제 전에 어,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얘네들이 이제 케와시 이제 그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어, 락업 장치로 어,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그캐와씨는 그럼 언제쯤 진행되는지에 대한 스타트 타임이 2023년 올해 12월 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와씨 진행도 약간 좀 구체화 되어 있는데 어, 12월 1일부터 어, 내년도 8월 15일까지는 어, 그냥 여권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파이네트워크도 k 와시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 있,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전 세계적인, 어, 유저에 대해서, 어, 모든, 어, 그,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아이디, 뭐, 운전면허증, 민증, 그리고 그 외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서류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증할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8월 15일 이후부터는 운전 면허증이나 이런 것들로도 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조금 어 애매한 해석이 뭐냐면 어그 8월 15일까지 여권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 fee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을 안해 놨어요. 근데 어 8월 10, 내년도 8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여권 외에 운전면허증이나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require additional bill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어떤 뭐랄까요 여권을 일반화 되어 있으니까 형식어 동일하니 유사하니 이것에 대해서 검증은 어 이제 가능한데 여러 그 아이디권의 아이디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소셜 업체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레전드와 같이 일종의 캐화시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지가 있긴 있겠죠. 근데 백서상에 나와 있는 기술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 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CEO라는 사람은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어, 일명 J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CEO로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그가 나타낸다. 어, 오메가 네트, 그 네트워크가 메인넷 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 대중에게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회사에 어, 등록된 날짜는 2022년 9월 30일 날에 등록을 했고요. 요게 도메인 홈페이지가 9월 26일 날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챕 컴퓨터 그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자본금이라고 해석을 해 봅니다. GBP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 파운드로 보면 1,500만 파운드를 가지고 설립했다고 라 추정이 되죠. 어, 하나 기준으로 보면 약한 227억 원 정도의 어, 자산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오메가 테크 그룹이라고 LTD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컴퍼니 넘버가 여기 등록번호가 이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회사 등록지가 일단 일치를 하고는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영국 유나이티드 어, 킹덤에 여기 개인 유한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튼 여뭐 이렇게 개인 유한회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토크노믹스 정보를 좀 보죠. 토크노믹스는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어, 토큰 네임은 오메가 네트워크 이긴 한데 여기 ERC20이랑 BP2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의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SCP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좀 보면 어, 총 토탈 서플라이가 9억 7천만 개만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자체 메인 네트워크도 만들게 하겠지만 어, 초기에는 어, 얘네가 그 이제 블록체인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의 기반으로 해서 먼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기술이 또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토크노믹스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인데 9억 7천만 개에 대한 분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크노믹스 성격을 보면 아, 이 코인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65%가 마인코인 어 이제 채굴에 대해서 이제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 채굴 양은 65% 는 27년 동안 채굴이 가능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 반감기 란 것도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희소성의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또 보면 이니셜 밤 어, 오퍼링 IFO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5%가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오메가 네트워크의 일종의 하드포크 코인을 또 만들어서 이 코인에 대해서 22개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분배가 되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코인이 만들어질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근데 5% 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찌 됐건 그리고 어, 뭐 프라이빗 세일이나 그다음에 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나 아이디오 어, 일종의 저 추가 판매도 약 10% 정도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어, 아이디오나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를 하고 나서 전량을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여기 20%만 어,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는 6.6%씩을 나누어서 분할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100% 양을 시장에 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일종의 또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로드맵을 좀 보죠 로, 로드맵은 좀 약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뭐냐면 그 여기에 보면 어, 이번 년도에 아까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나 뭐그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2023년 여기 이쿼터쯤에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오메가 네트워크를, 뭐, 코인 마켓 캡이나 코인 캣코 등의 포탈에 등록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상장이 아니라, 어, 등록을 하는 시점도 이때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어, 6, 7, 8월 달쯤에 오메가 네트워크의 월렛이 나오는데, 자체 메인넷은 아직 안 나왔으니, 바이낸스 스마트, 바이, BP20이나 ELC20 기반의, 어, 호환용, 어, 블록체인 월렛이 이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뭐 대충 이때 대략적인 가격이 좀 점쳐지겠죠. 어 그리고 좀 약,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2023년 올해 4쿼터쯤에 덱스나 CX 리스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KWC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KWC 그리고 여기 Unlocked Coined for Successful KWC p e p l 이라고돼 있는데 요게 어 이때쯤 진행되어 있어요. 근데 그 KRC 일정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잠시만 아까 k 와 c 가 어,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k 와 c 를 제출하는 시점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패스포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 이때쯤 진행되는데 어, 상당히 그 시기와 리스팅 시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좀 약간 좀 어, 헷갈렸어요. 다만 여기 보면, k y c 에 대해서, 그, 캐, 이 만약에 이게 패스포트에 대한 요건인지 모르겠지만, 어 제출을 하고 나서 1에서 3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패스포트 가지고 통과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제, 통과된 사람들은 락업이 일부분 해제가 되는 형식으로, 맨넷 지갑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좀 헷갈리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뭐 국가간의 송금이나 디파이 그리고 P2P 기반 그리고 뭐하여뭐 리플에 대한 성격도 닮아 있는 어좀 약간 좀 복합적인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하긴 하지만 어또 다른 어 또좀 어 선을 좀 두고 어 있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 거고요. 일단 요렇게까지만 일단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최고래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 진입하시는든 여러분들 자유고요. 근데 요즘 좀 분위기가 뭐좀 뭐랄까요? 알파 네트워크도 있고, 뭐 시그마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오메가 네트워크도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그 수학 기호적인 코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 조금, 어,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진입하시는데도, 신중하게, 어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상시청 감사합니다.